네 시작됐어요 아 소리 들리려 마이크로 필요데 마이크?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안 돼요? 블루투스 지금 연결돼 있을까요? 연결이 됐어 여기 마이크좀링하고 소리 났어요 네 LG HBS 그러면 로는... 딴 PC로 접속해가지고 소리가 잘들리확인 네. 해봐야 돼요 적기지는 음... 않는지 아접근을 말하는 지금 가는라는 것이 쉬어나요어가어가이가는어가어가가는어 블루투스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라이브를 별로 안해봐가지고요. 한번 진행해보고 있는데 블루투스 마이크가 하울링이 있다고 하네요. 하울링 있나요? 근데 유선 마이크도 답이 아니에요. 유선 마이크 보니까 유선 마이크는 선이 중간중간에 스치면 자음이 심하게 들리더라고요. 블루투스 마이크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네. 뭐야? 지금 잘... 괜찮게 잘 들려요 예? 근데 잡음이 약간 있는데 음.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카이, 카메라가 이제 바로 각도가 약간 내 앞을 봐? 이 정도 음... 아 내가 이거를 어? 좋다. 구루마루 카메라를 끄고라니다아잘 <웃음> 들리나요? 예 안녕하세요. 채팅창도 한번 입력해볼게요. 사실 실시간을 한 두번인가 하긴 했는데 여러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진행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신기하네요. 제가 친 채팅이 바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전체 화면으로 해볼까 나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 그럼 전체 화면으로 하니까 시팅이 안보인다 이러면 안되고 그러면 수영 플레이어 그럼 뭘까? 영화관 모드 아! 수영 플레이어다 전체 화면으로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지난 주말에 인버터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못 버텨줬어요 오늘은 배터리 충전도 완충을 시켰고요 충전기도 연결을 해놨고 이걸로 30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30분 동안 어떤 전자제품을 쓸 거냐면 아, 다래를 샀는데 물이 새고 있어요 빨리 테스트하고 갔다 버리지 이 어떻게 버리지 다라를 화장실을 <웃음> <어떻게 웃음> 바닥에다 쏟아야죠 아니 물은 그냥 바가지를 어떻게든 한다고 치고 다라이를 어떻게 버리지? 아 다라이? 네 이거 재활용 되나요? 재활용 안되면 뭐스티커 붙여서 버리죠 산책은. 예. 지금 인버터를 테스트하려고 여러가지 제품을 알아봤는데 딱 적당한게 이거더라고요 이거는 돼지꿀이라고 부른데요 저도 이런걸 써본 적은 일일에 한번 써보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공사장에서 물을 데필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제품의 출력은 정확히 3kg짜리 220V 3kg 그리고 책상 위는 220V짜리 아 뭐, BMS도 있네 이런거 집중이 안되니까 잠깐 실워놨다가 안보이는 데다가 치웁시다 안보이는 데다가 이따가 사진 꺼내지 네. 그리고 그 조명도 예. 치워주세요 아니면 딴 데서 불을 켜줘 네 이제 좀정리가 됐나요? 음... 이 제품이에요 이게 3000W 인버터입니다 그리고 이건 3000W 짜리 정식 명칭은 워터 히터예요 물 끓이기 이런 거써본적 있나요?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이걸 했어요 그 겨울에 물 끓일 때요 이걸로 군대에서 물을 끓였답니다 <웃음> 저희 샤워할 때 진짜? 네 저희 우린 뭐였지? 저희는 통합막사가 아니라 옛날 구막사여서 가라이에다가 예. 이걸 해서 아, 뜨거운 물로 해저 저는 물이좋좋어요요대대 있을 때. 맞아 m 해병대 1사단 있었거든요 네 의외로 해병대 1사단을 제대했습니다 용량이 좀 낮다니... 요 아, 음량이 낮다. 음량이 낮은 건 어떻게 하지? 마이크를 가까이 마이크를 네. 가까이 근데 제가 아까 이어폰으로 네. 들어보니까 이어폰으로는 괜찮게 들리거든요 이어폰으로 여기 그럼 아, 고이걸또 다... 치면 위또 하울링이 되지안 되겠다 하울링 네. 그럼 목소리를 크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격이요 이거 가격 네이버에서 25,000원 주고 샀어요 25,000원 주고 샀고요 3,000원짜리 물끓이기래 해요 그리고 저는 군대에서 이런 걸 써본 적이 없는데 군대에서 썼다고 하네요 밑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달라이가 있고요 넣고 사실 될줄 알고 해보는 거야 테스트는 무슨 다 되는 거 뻔하게 달라이 근데 테스트를 하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재미없잖아요 물 끓이는 것만 30분 동안 구경을 쓰면 그래서 오늘은 물을 끓이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갖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뭐 채팅으로 할게요. 이거 어떻게 켜지? 켜있나파워뱅크를 켰고. 음. 네, 파워뱅크 어. 켰고. 이터도 켰고. 아, 네. 충전기 돌아가면 소음이 꽤 커가지고 목소리가 잘안 들릴 것 같은데. 할수 없죠. 충전기는뭐더퍼 수도 없고. 어? 잠깐만 벌써 켜졌어. 켜지, 켜지자마자 그전에 해야될게 있었는데 켜자마 켜져가지고 네요. 지금은 잠깐 껐습니다 아 카메라 조작하는 분 목소리가 크면 그건데 블루투스가 되는게 아니라 됐나? 블루투스, 블루투스 네. 연결된다 한번 봐주세요 대표님거 블루투스 연결됐어요? 아까 됐어요 네. 그럼 다시한번 지금은 돼지꼬리를 끈상태고요 충전기를 꺼야지 소비전력을 측정할 수가 있어 음? 스위치가 어디있습니까 여기 하나씩 해볼게요 네. <웃음> 소개 이 제품은 3000W 24V 짜리 인버터입니다 12V도 3000W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2V 3000W는 무서워요 왜 무섭냐 사실 인버터가 12V도 3000W를 견디게 만들었어요 12V 3000W면 네. 280A, 270A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인버터가 버티면 뭐해 고리단자가요 못버텨요 <웃음> 와셔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한 10분 돌리면 여기 끼워놨던 스프링 와셔가 까맣게 타버려요 그래서 인버터가 버티는데 전선이 못버티고 이런 접촉 부분들 있죠 고리단자도 이게 전선을버텨요 전선 4AWG 실리콘으로 깔면 뭐해요 단자가 200A를 못 견뎌 실제로 아무리 좋은것 같다 꼽아도 그리고 또 딴거 부품은 안에 스위치는 그 m o s f e t 라고그러거든요 전자 스위치 네. 걔는 300A 견딜 수 있게 막벽렬로쫙깔아서큰 놈들 근데 PCB 기판이 사실 장시간 못 견뎌요 300A를 12V 인버터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제품뿐만이 아니라 어느 브랜드건 300, 3000W 이상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물론 있어요. 12V에서 3000W 이상을 내려면 어떤 제품이 나오냐면 크기가 여기보다 두배는 커져요. 왜냐? 아까 PCB기판이 못 버틴다고 했죠? 듀얼기판으로 딱넣는거야 위아래 넣든지 가로세로 넣든지 보통 위아래 나요 위로 기판이 200짜리 한장 아래로 200짜리 한장 최대한 이론상 낼수 있는게 4000W에요. 12볼트 인버터에서는 4000와트 이상 있다? 막 있더라고요 막 타고 보니까 8000와트도 있어 요이거부터 작은데 그냥 뻥이에요 PCB는 아무리 잘 버텨도 지속 2 0 0 a 밖에못 버틴다 한 장은 그리고 4 0 0 0 a 아까 제가 구리단자 몇개 한다고 했죠? 4000이 되면 그래서 이 단자가 듀얼로 들어가요 빨간 거두개 까만 거두개 왜냐면 이 단자가 300A 견딘데 그럼 뭐해 여기 끼우는 고리가 못견딘네총체적으로못 견뎌요 12V는 근데 24V는 돼요 왜냐 24V는 전압이 두배죠 전류가 반. 반이에요 그래서 3000W를 견딥니다 그래서 24V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대기전력은 지금 누구 꼽아놨고 대기전력이 인버터 대기전력은 3000W 짜리가 7와트정도 나와요 켜놨을때 지금은 8와트 9와트 나올거예요 그냥 제품을 꼽아놨으니까 근데 실제로 아무것도 안 꼽은 상태에서는 7와트정도 나옵니다 3 7와트 인버터에서 7와트 대기전력이 나오는 인버터는 보신적 있나요? 제가 딴것도 많거든요 저희 사무실엔 대부분 국산제품이 대기전력이 20와트정도 나와요 그리고 또이 제품은 무시무시한거 이것도 저희 측정을 해가지고 보여드릴건데 대충 어, 배터리의 전기를 인버터라는건 배터리의 전기를 어? 한복사님 오셨네? 네. a c 온도조절기 사용하면 DIY하면 아그 온도조절기 여기 아 이건 안된다 켜지거나 꺼지거나 그냥 3000W 아니면 영 0W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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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를 교류로 바꿔줘요 근데 그런 거는 나중에 제가 시간 나면 칠판 갖다 놓고 한번 아니면 다이오드랑 그걸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지? 스위치 4개 인버터를 만들려면 스위치 4개 다이오드 4개 그리고 컨덴서 좋은 거 그리고 코일 그런 게 있으면 인버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네. 재미로 한번 해볼수 있을 것 같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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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이상으로 맞춰, 이런 애들은. 근데 인버터 같은 경우는 사실 재보면, 그, 한국산은 90%, 그리고 중국산 좀 싸구려는 85% 막 그렇게 나와요. 근얘 같은 경우는 재보면, 어, 90, 24V는 97%까지 나옵니다. 와. 97%는 아직은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 브랜드로는. 제가 알기로는. 있나요? 다르다는 아, 특정 브랜드는 얘기를 안하고 한국 인버터는 대충 90%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틀어 볼게요 자 틀자 틀었습니다 틀자마자 팽이 돌기 시작하고요 시끄러울 거예요 냉각시켜야죠 3000W 그크량 얼마죠? 3kg입니다 네3점이 안되죠? 네딱 3.0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돼지 꼬리가 이거 들면 안되겠다. 들면 안되겠다. 빨리 더자라 그러겠지? 지금 워터히터가소비전력이 3kg고요. 배터리에서 소비하는 전력도 3 k g 예요 변환율이 효 거의 99%라는 얘기라고 볼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변환 효율이 10% 정도 됐다면 배터리 쪽에서 3.3kg 정도가 측정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댓글을 보면서 시끄럽다 소리가 들리나? 근데 이거 끌 수도 없잖아 그냥 우리 시끄러운 대로 목소리를 키우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배터리 전압은 어디까지 떨어졌나요? 고칠만한가? 2 4 v 트 되면 25.7 오케이 충전기 꽂아놨으니까 충전기가 아! 충전기 켜입니다 4 0시는 계속 쏴줘야 돼4 0시 쏴주고 네 올라가죠 전압 25.9. 25.9, 30분은 버텨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예, 이제 시작했고요 우리 9시 57분쯤에 시작한 것 같네요. 8시 57분. 아, 8시 57분. 이거 시끄러워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소리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무선 마이크, 이거 무선 마이크 되는데, 아, 아. 안 되는 것 같아, 마이크가. 네. 그면 이거 그냥 음소거로 하고 채팅으로 할까요? 네? 음소거로 하고 채팅 음소거 얼마나 시끄러워요 지금? 어... 한번딴데딴 자리에서 딴 들어가요 별로 안시끄럽던데요 이야기를 해보세요 예 지금 아무 말이나 개벌합니다 그래서 볼륨을 키운다. 볼륨, 이건가? 예, 볼륨 키웠고요 아, TV는 잘 들림. 예, 근데 댓글을 봤는데 궁금한 게한 개도 없나봐요. <웃음> 이어폰으로 들으면 목소리가 잘들려 예, 이어폰. 이어폰으로 들으면 목소리가 잘 들린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수다를 떨 건데요. 요새 참... 이것저것 별짓 많이 하고 있어요 요새 한참 꽂혔을 때가 태양광 요거는 태양광 컨트롤러 중에서 어 이제 충전기팬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팬이 4개가 돌고 있군요 태양광 컨트롤러 있잖아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피솔라가 제일 좋아요 이피솔라가 제일 좋은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피솔라는 따로 팔아요. 많은 분들이 조종기를 조종을 안 하고 컨트롤러로 세팅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최대 효율을 못 끌어내 쓰고 있어요. 이런 건 뭐냐면 근데 이피솔라는 워낙 큰회사라라가지고 전혀 협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협상이 가능한 회사랑 인산철 전용, 인산철 배터리 전용, 태양광 컨트롤러를 주문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꼭 테스트하고 있는 제품. 얘는 이피솔라만큼 나오는 것 같고요. 지방 편의 끝얘도 묻지 않게 나오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피솔라만큼 비싸가지고 이 회사에서 주문은 40짜리 컨트롤러, 이건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스트 해봐야 될것같고요아4 0어 주행충전기요 4 0어 주행충전기는 지금 만들고 있고요 24V는 3kg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12V는 3kg 이상이라고 해도 어디선가 한군데에서 사고가 날 분명히 특히 제일 많이 나는데 고리단자 24v 는 3kg 이상 쓰셔도 돼요 근데 12v 는 3kg 이상이 아 표기의 문제 때문에 필요없구나 3kg 출력이 안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밖에서 3000W를 쓸 일이 있나요? 내가 캠핑카 작업하면서 본것 중에 전기 제일 많이 먹는게 에스프레소 머신 이었어 2500W 짜리 그러니까 3kg짜리 쓸 필요가 없어요. 이상을. 에스프레소 머신을 네. 두 개를 동시에 가동할 수도 있잖아요. 카페 할 일도 아니지. 카페 하는, 없지. 차방용으로는 네. 제가 보기엔 2kg가 충분합니다. 2kg는, 팁. 2kg는 2kg로 쓰셔도 돼요. 왜냐, 고리단자가 버텨주니까. 모든 게다고리단자예요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여기가 제일 문제예요. 만져보면 여기가 제일 뜨거워요. 그거. 전선 괜찮고 이 부분 여기 괜찮다 양이 붙여준다 인버터 한번 버티면 못해요 뭐예요 굳이 단점 붙여주는데 아쿠용접 아쿠용접 이 매다 붙였죠? 몇키로? 아쿠용접 아쿠용접이 매다 데녹는지 아쿠용접. 아시는 분? 아크용접기가 제 생각엔 쓸수 있을 것 같아요 2 4 v 제품은 왜냐면 얘가 써지가 6000까지는 견뎌주거든요 써지 1초동안 그러니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주행충전기 문의를 주시는데 3 k g 만약에 아크용접기가 3 k g 다 그럼 쓰시면 돼요 되게 단순해요 3 k g 면3 k g 써도 된다 네. 커피포트랑 헤어드라이기 동심할 만안 쓰면 돼요. 2,000W 다. 근데 문제는, 아, 이게 또 문제다. 현재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2,000W는 정격이 2,000이고요. 그리고 한국 표준 적어드릴게요. 으로 중국 표준은 다들 아시죠? 한 두세 배. 한국 표준. 지속이란 건 24시간이야. 지속 1,500W 정도. 서지 4,000. 그서 1,600. 요정도 돼요물끓이면 아직 안끓어요 물. 이물 끓이려면 지금 물 100kg 넘게 넣어놨어요. 물이 끓으려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아, 여름에 3 0 0트하츠 돼지꼬리로, 워터에이크로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에어컨도 껐어요. 시끄러울까봐. 근데 이게 10% 같은데. 지금은 출력이 어느정도 지키나요? 제자리에서 안보여요. 딱3 k g 딱 3킬로 3kg. 딱 3kg. 그리고 아까 어디까지 했더라 그래가지고 표준성능이 지속 1500-1600 이에요. 필립스 그런게 1 9 0 0같 정도 거든요물 끓이는게 191800 먹어가지고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때문에 인버터 때문에 사실 중국 회사랑 엄청나게 투쟁을 했어요 거기서는 계속 막 이상한 숫자를 달고 싶어하는 거야 안된다 그냥 24시간 지속으로 투기하자 그래서 결국은 해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캠핑하면서 2 2 0 v 사용은 한 되지는 않아요 사실 캠핑 가가지고 에어컨 사용도 안, 추천 안 해요 캠핑 갔으면 여기 시원한 산에 올라가면 되지 않아요 보면 강원도, 진도 그런데 또 그런 데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필요로 하시나 봐요 올에 에어컨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 하나씩 하자. 일단 주행충전기부터 주행충전기를 만들었는데 성능은 괜찮아요. 예 21표면 식사 AW를 찍도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 이제 중국에서 이런 기판을 전문적으로 OEM으로 제작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물론 직접 다 만들진 않아요. 어느 정도 스펙을 얘기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때 부품 몇 개를 좀 어떤 걸써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두 번째 샘플 같은데 안 해보니까. 일단, 뭐였더라? 이걸 해보자. 이제 눈이 어두워가지고 안 보여요. 일단, CPU 같은 경우는 요새는 그 충전기라든지 MPPT라든지 만들때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진 과학자가 이 기판을 설계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런걸 설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고요 요새는 어떻게 만드냐 이 IC칩 있죠? IC칩을 선택을 해요 내가 원하는 스펙에 맞는 거를 찾아요 그러면 IC칩을 찾으면 그 IC를 대량으로 구매하면 그 IC칩을 판 회사에서 설계도로 만들어줘요. 어떻게 어떻게 만들면은 이 칩에 최고 퍼포먼스를 낼수 있습니다. 고 레퍼런스를 쫙 제공해줘요. 다 있어요. 그 회사 제품 페이지라면 그럼 그 레퍼런스대로 만든거예요 만들때 좀더 좋은 부품을 쓰고 컨벤서라든지 그런걸 찾아가지고 쓰면 는 괜찮은 제품이 나와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만들 때 뻔해요 DC-DC 컨버터예요 어차피 충전기는 만들 때는 필요한 게 인덕터랑 컨덴서예요 칩세가지가 핵심 부품이에요 칩은 리니어 테크가 썼고요 미국의 그리고 요 인덕터는 중국산이에요 중국산인데 이제 환형 후일 인덕터라고 후일 자체가 만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후일이 아니라 얇은 환형이에요 수명은 약 5만시간 정도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컨덴서 보이죠 요거는 파나소닉 거예요 컨덴서 4개는 파나소닉 어차피 똑같은 설계도에 좋은 부품 갖다 꼽으면 좋은 제품이 나와요 되게 단순하죠 설계도는 누가 만든다? 제가 만든게 아니에요 설계도는 칩을 사면 같이 따라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이 기판은 PCB가 아니라 알루미늄이에요 발열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런게 있고 요게 이제 주행충전기고요 케이스가 마음에 안들어서 개선작업중이에요 케이스가 제일 마음에 안들어 근데 케이스 만드는게 되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셈플이봤어요 이것도 역시 중국에 이제 샘플로 만든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설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칩을 고르면 설계도가 따라오고 그냥 그대로 만들면 돼요 중요한 건 어떤 부품을 어떻게 쓰느냐 그런 것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최대 출력은 35 정도 돼요 35학대요 이거는 디지 컨버터에다가 아 이거 그냥 적어드릴게요. 지금 이 제품은 그냥 디지 컨버터가 결국. DC 전기를 바꿔주는 거잖아요. 네. AC, 아, DC를 DC로. DD 컨버터 두 종류가 있어요. 되게 쉬워요. 부스트라고 전압을 올리는 거. 버기라고 전압을 내리는 거. 두 종류인데, 그, 올리고 내리는 걸다할수 있는 상태에서 MPPT 회로를 넣었어요. 아, DD 컨버터가 그, PWM이 DD 컨버터예요다운만 시킬 수 있는. 다른 게 네. 없어요. 점점이 어질리지 무슨 쿠압같막 채팅을 하다보니까 어려운거는 말로 적고 있습니다 안 떨어지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요? 26V에요. 그래야 충전기로 밀어넣으니까 그냥. 끊임없이 3 k 로 여기에, 자, 이, 제가 적으해서 설명할게요. 어차피 DC-DC 컨버터고요 DC-DC 컨버터를 승감화 가능하게 만들고, 주행 충전 때문에. 여기다가 MPPT 회로만 추가하면 적어놓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만능 충전기라고 하나요? 레드아크? 네. 레드아크랑 똑같아요. <웃음> 그, 60만원짜리인가? 엄청 비싼 레드아크랑 비싸.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제품화를 시켜야죠. 제품화는 이제 또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인버터 회사랑 같이 합니다. 케이스를 잘 만들어야 돼. 역시. 그러면 이게 되고요 여기까지 하면 바로 그 후주에서 만든 레드 아크 동일합니다. 막 적고 있어. 채팅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그런 짓으에 해요. 뭐냐면 그, 한전 충전기라고 하죠. 가정용 220V 충전기를 딱 달고, 릴레이를 달아가지고, 220V를 꼽으면, 디디 컨버터를 꼽고 빼면, 디디 컨버터를 켜주고, 200 켜주고,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바로, 하나로 충전기가 됩니다. 만들기 쉬워요, 하나로 충전기는. 또 적어둘게요. 여기에, 이 회로에, 220V 릴레이와 충전기와 상품량 네? 상품량 아니죠? 아 상품량이 되나? 그럼 뭐라고 하지? 올인원이라고 하지올인여기 네. 220V 충전기와 릴레이를 추가하면 올인원 충전기가 됩니다 참 만들기 쉽죠?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피에버 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번, 여기 처음에 태양광 소개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제품이 제일 좋다? 이피에버가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제일 좋아요. 그냥 이피에버가 근데 이피에버가 진짜 좋은데 단점 하나 그 m t o 뭘 따로 팔아요. 왜 따로 파는지 모르겠어. 그거 그냥 같이 붙이면 되는데 이피에버가 제일 좋은데 왜 조종기를 따로 팔까 그게 단점입니다. 하나로 충전기가 왜고가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디리컴버터에 m p p t 를 하나 놓고 한전충전기를 릴레이로 딱 붙이면 끝! 올리넌 충전기가 돼요. 네. 네. 올리논이란 네. 단어죠. 레드아크는 괜찮아요. 왜냐? 우리나라 거 아니거든. <웃음> 레드아크는 괜찮아요. 이 피솔라도 괜찮아. 남의 나라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브랜드는 언급하지 맙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미,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을 좀 크게 벌리려고 해요. 레드아크고 후추 브랜드잖아요. 전에 네. 후추 브랜드도 참여를 시켰어. 후추 브랜드 하나. 거기는 물주야. 돈을 대. 네. 그리고 개념적인 설계는 우리 쪽에서 왜냐면 주로 인버터 공장이 잘 만들어요. 근데 레드학에 대한 개념을 아예 이해를 못해. 거기 캠핑 문화가 없으니까. 왜 이런 게 필요한지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개념적인 거는 우리 쪽에서 지원. 그리 실제로 조립과 설계는 이 인버터를 만든 공장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후주광브죠 후추. 브랜드는 후주 브랜드로 나오래. 와, 그럼 후주 브랜드 팔면 돼. 중국에서 네, 만들었는데. 네. 사람들이 그런 것도 비싸게 팔아서 팔리려나? 후주 브랜드 딱. 그 회사 이름 뭐몇 년의 역사가 거긴 돈만 됐는데, 놀텐데 브랜드의 역사 자체가 네. 만약에 깊다면 마케팅을 아, 그렇죠. 마케팅. 깊은 그 브랜드 역사를 듣게 하려면 은 역사 깊은데 망한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걸 사좀 사면 되는데 2천만 원 밖에 안해요. 얼마 안 하네요. 네? 얼마 안 하네요. 예. 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것도 실제 브랜드 얘기는 안해서 우리나라 어떤 게임회사 회장님이 애들 통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아, 독일 브랜드를 하나 사가지고 그럴듯한 유모차를 만들자. 딱 만들어가지고 독일 브랜드를 몇 천만 원좀 사가지고 유모차는 중국에서 만들었나? 만들어가지고 그 브랜드를 딱 붙여가지고 파는 거야. 세 글자야, 브랜드 이름. 한국에서 제일 비싼 유모차였습니다. 강남 가은 많았고요. 뭔지 예측하시려나? 많이 팔렸어, 그게. 게임회사인데요. 어느 회장님이지 알죠? 네. 네. N자로 시작하는데. 제 네, 게임회사 출신이라 가지고 그런 분 얘기는, 게임회사 쪽분 얘기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제품 출시되면, 만약에 난... 이걸 가지고 만든다. 출시되면 가격대가. 오인원보다는 싸겠죠. 그거보다는 싸겠지. 근데, 공장에서 그렇게 작정하 만들면, 판매가가 원가에 세 배가 돼야지 공장이랑 여러분데낀 데가 다 이익을 봐. 네. 할수 없는 거 재료비는 약10몇만 원, 15만 원그 정도 될것 같아요. 아니죠. 반대 아닌가요? 이틀 봐가지고 12투 28이 아니라 28, 12가 맞을 것 같은데요 어? 앞단 DC 어. 컨버터 스텝업하고 아 12로 12에서 얼마까지 옮기죠? 12를 스텝업을 하려면 거의 36V까지 올렸다가 다시 28V를 다운시키는건데 이거요 이피솔라는 전데요 근데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DC 컨버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안 좋은 거에서 그게 견딜지 모르겠어요. 아마 1단에 한 번씩은 앞단에 디디컨버터를 갈아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치, 심하게는 세단에한 번씩 갈아줄 것 같습니다. 디디컨버터야 제일만,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거. 여기 있어. 책상 에 응? 없어졌다. 처음 간다고 다. 죽나 이런 거. 이런 거요. DIY 할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건데, 이거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네. 아, 한 테이블 구나 자꾸 밑에 보지 말라는게 <웃음> 이렇게 봐야 되나? 네. 이게요, 원가가, 10원이면 얼마지? 1700원, 1800원. 1500원? 그 정도 해요. 근데 요거는 수명이 1년 안 갑니다. 1년? 1년은 가겠다. 여기에 들어간 것 같은 경우는, 똑같은 드리컨버터데 가격이, 얘보다, 60배 비싸요. 두판가용만 60배 비싸 살수 밖에 없어요. 부품을 미제랑 일제로 다 해버렸는데 이제 질문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 원이 이번주에 나올 것같고요 지금은 물주과후주 그리고 제작은 중국공장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나온거 있는데 앞 기술은 앞... 한국기술 네? 기술은 한국기술 한국기술은 아니지 그냥 우리는 개념 왜 이런게 필요한지 열심히 설명 해주는거야 주께서 요구하신 스펙이 있습니다 적어주고 하셨는데 잡히나 카메라를 들고 와야 돼요. 네. 이날 이제 인버터 회사 사장이 막 나한테 얘기해준 거예요. 저한테 저한테 얘기해준 건데 호주 물주가 와가지고 투자자가 와서 이런 스펙에 제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 투자자가 제품을 들고 왔대요. 이거랑 비슷하게 만드는데 얘는 디스플레이가 후주니까 각종 정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 배터리, 전환뭐 그런 거를 디스플레이를 되게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면 제품을 딱 던지고 간게 이거래요. 레드아크요후주 투자자가 이걸 레드아크를 들고 와서 이거랑 같이 만드는데 다 거의 다 비슷한데 좀더 청하고 특이해. 그리고 뭐라고 하지? 디스플레이를 달고, 레드아카가 디스플레이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요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거 될거 같냐, 그럼 여기서 안되는거 내가 두개만 찍어줄게 해가지고 여기 레드아카가 100볼트까지 되나, 입력이? 태양광 패널? 솔라 인풋은 100볼트까지 해달래. 조금만 낮추죠, 80볼트까지만. 20볼트만 낮추면 안되겠니? 호실투자자한테잘 설득을 시켜봐라 <웃음> 아, 아. 요정도랑 그리고 또한6 0암페 요것도 어떻게 40암폐로 줄이면 안될까 실제로 6 0암폐 지속은 힘들거든요 요거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요런 것들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코로나때문에 중국에 직접 방문은 못하고요 원격 회의를 많이 해요 위챗이라는 툴로 채팅툴로 화상채팅도 되고 다 됩니다 다음에... 우리 몇분 돌려서 와! 30분 늘렸다! 3 k 로 네. 아직 3 k 로 맞나요? 네 지금도 3키로 전화. 아 인버터 시끄럽죠? 네. 이거 일부러 시끄러운거예요이 방송의 주제는 3kg라고 적혀있는 인버터로 지속 출력 3kg를 내기 테스트입니다. 3kg로 썼으면 3kg가 나와야 된다. 지속으로. 24시간. <웃음> 그리고 사실, 저희 여긴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 공장에서원격화면에딱 달고기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24시간 상태로 돌려봤어요. 거기는. 배터리가 아니라 상태로 출력을 쫙 밀어내주는 지 c 출력을 내주는 장비가 있으니까. 몬도겟. 몬도계 물에 담그면 가아 지금 3kg짜리 워터위터 가지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3kg짜리 워터위터 가지고 다라이에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3000W 인버터예요 3000W 인버터에 3 0 0 0 w 걸고 있어요. 30분째. 그러면서 밑거리는 거만 구경하기 재미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파뱅 12V 2 0 0암페 h 인데 자 인버터 연결 케이블은 파워뱅크 용량과도 출력과 그리고 인버터 출력과도 상관이 없어요 뭘 쓰실거죠? 뭘 쓰시지? 다시요 다시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쓰죠? 파워뱅크가 아무리 용량이 커도요, 나는 선풍기만 돌린다. 그러면 얇은 선을 써도 돼요. 근데 파워뱅크가 작아도, 난 파워뱅크 뭐 10분밖에 무슨 한이 있더라도, 커피 포트를 커피를 끓이겠다. 그러면 2000W, 6AW 이상 전선을 써야 됩니다. 항상 내가 사용하는 전개비라는 거예요. 전선의 굵기는. 지금 테스트 하는 거, 저 주문한 거 맞나요? 여기. 인버터 이거보고 주문하셨으면 맞아요? 이런거 주문하시지 않으셨나요? 이런거 검, 보, 형, 아 이거 이것도 치워버려야 되겠다 온갖 샘플들 아 인버터 2kg짜리 주문했으니까 12V 2kg면 변암패하죠? 그럼 쭉 AWG 쓰시면 됩니다 활은 열이 심하더라고요 변진다고 하는데 그게 견디는 게 전선이 150도까지 올라가면서 견디는 것 같아요 우선 기본형 3km면 이거 3km 짜리에요 근데 아까 설명 드렸지만 제가 12v로는 3000이 겁나요 그래서 지금 24v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화백 위에 삼각대 300대... 아 이거 조명이에요 놓치니까 감사합니다 익히고 그러면 아 연결 설짧인데 그래가지고 그것도 먼저 구입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1m로 지금 연장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짧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짧은 게 좋아요 사실은 지금도 열이 많이 나요. 4짜리로 했는데 24볼트에서 이 정도 열이 나면 12볼트면 4로 해도 만지기 힘들 정도로 뜨거워질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상황이 열악합니다. 여름에 물 끓이고 있죠 밑에서 달아있는 잘못 사가지고 물이 새고 있지. 앞에선 팬이 인버터 팬 돌아, 충전기 팬 돌아가 안 보이는데는 <웃음> 걸리지라고 <걸레질하고> 있지. 예. <웃음> 테이블 기본으로는 가요. 근데 다들 짧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좀더 길게 만들어야죠. 예, 반갑습니다. 근데 다들 저한테는 궁금한 게한 개도 없나 봐요. 자, 이 와중에 이제. 뭘 당첨하기로 했나요? 우리 추첨? 뭘추첨하죠 추첨 당해? 그러니까 추첨에서 당첨된 사람한테 인버터 빨리 보내달라고 거리를 아. 하시더라고요 빨리 보내달라 영희, WRC 전선이 있나요? 네, 있어요. 1 다음으로 0이라고 수치가 되는 수치, 수치, 네, 1에 2배 도저 어제? 어떻게 되요? 4에 2배가 2이고 2에 2배가 1이고 1에 2배가 0 0 게이지가 있더라고요. 없는 줄 아는 그런 아 연기지 전문이 있다니까 저 지금 알았어요. 지금 이미 다배송중이고요 주문하신 물건들은 아마 인천세관에 있을겁니다 근데 요새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통관이 인천세관 통관이 길어봤자 3일 걸렸어요 3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딱 배에 실어버리면은 화요일에 도착하고 수목품 해가지고 월요일에 주문하면은 금요일에 물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 오래. 부터 이상한 바이러스가 되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는 통관이 딱두배로 늘었어요 3일 걸리던게 지금은 통관이 6일 걸리고 있어요 빨리 보내면 빨리 보내도 소용이없더라고요 인천세관에서 6일을 있다가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아8만원짜리는 13만 13만원짜리는 어 제품이 장단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왼쪽에 있어요 이거도 이게 부채장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분량을 입고된 제품이고요 이게 있고 이게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이거는 충전기가 아니라 두 배터리 사이에 연결을 붙였다가 떨어뜨려줬다가는 릴레이 스위치예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얘는 제너레이터가 생산하는 전기를 배터리로 막 보내줘요 배터리 전압이 낮다면 충전은 얘가 훨씬 빠릅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에서 이 제품은 저희가 측정해보니까 60A까지 넘게를 높더라구요 전기를. 근데 단점 13.2V 올라가면 충전량이 갑자기 팍 줄어요 그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 자동차들 보면 IBS라고 인텔리전 트 배터리 시스템. 시스템야 이 시스템이지 않을니까 시스템일 것 같. 네, 그런 게 달려있어요, IBS라고.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자동차로 주행하면 제너레이터가 계속 돌랐어요. 근데 요새는 배터리가 어느 정도 충전됐다 싶으면 제너레이터를 꺼버립니다. 제너레이터를 끄면 자동차 연비가 극적으로 좋아져요. 좋은 거예요. 근데 보조배터리 충전은 잘안 되죠. 제너레이터가 꺼지니까. 자동차는? 예, 네, 절반까지는 충전이 잘 됩니다. 근데 완충이 되고요 얘는 인산철 전용 이에요 환전충전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20A 정전압 14.6가 될 때까지 25A를 쭉 싸주다가 다음에 1 4 6 되면 그때는 전압을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전류를 좀 줄여줘요 근데 얘는 완충이 가능한거고 얘는 초기 충전량이 많다 우리 애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충전기가 아닙니다 릴레이 스위칭 조건아픈거가 아니에요 다른 제품이에요 이제 뭘까요네 충전기가 라고 하기는 좋죠 그렇죠. IBS 센서래요 센서. 시스템이 아니라 인텔리턴트 배터리 센서 근데 요즘 보니까 현기차들이 3 3볼에딱 설정이 되는것 같아요. 네. 네. 그 IBS를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IBS를 제거하는... 제거해주는 업체가 있다고 해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또 다른거 궁금하신거 없을까요 어 이거 배터리가 지금 40분째 3000 와트를 견디고 있어요 충전기를올려 놨지만 야 완충시키고 하니까 되는구나 그 그냥 막할때는 안되고 지금은 몇볼트죠 25.53 아, 아까보다 많이 떨어졌다 아니요, 배터리는 25.8볼트입니다 네. 처음에 시작할 때 25.7이었고 음. 물건 자가격리 아니고요, 좀 까다로워지는 것 같아요. 공간이 물건이 많이 입고돼서 통관할 것도 많아지고 사람도 적고. BMS 저전압 락 걸려서, 예. 네. BMS, 아까 응. 쳤네. 어, 13V 좀 넘어가면. 충전을알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나중에 인삼철 배터리 그래프를 네. 보시면 되는데 하나 띄워볼까요? 그래프를 왜 충전장을 알 수가 없냐?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전량기를 달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 게 어디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인탄철 배터리의 방전 특성 그래프를 찾고 있습니다.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며칠 전에 테스트 한적있었는데 아무거나 그래프만 보고 되니까 잠깐 이렇게 할게요. 안 할까요? 인산철 배터리가 13V에서 알 수가 없다는 말이 뭐냐면요. 지금 물론 이건 13V가 아니라 셀 하나 측정한 거고요. 전압이 용량의 90%에서 아니 100%에서 10% 남을 때까지 전, 전, 그 전압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13.1V일 때, 13.2V일 때, 극단적으로 이게 40% 남은 건지, 60% 남은 건지 아예 방법이 없어요. 지금 라이트 켜도 어떤 차는 라이트 켜면 충전이 막 올라가는 걸 하, 해봤어요, 제가. 네. 근데 라이트 켜도 충전량이 증가 안 하는 차가 있더라고요. 네. 라이트 켜도 충전량이 증가하는 차차 차 브랜드 말해도 되죠? 네, 차 브랜드. 네, 루노 마스터. <웃음> <웃음> 확실하게 올라가요, 루노 마스터는. 루노 마스터는 충전이 지겹게 안 되는 거 같다가 딱라이트켜면은잘 돼요. 너무 차이나요. 근데 스타렉스는 연속에 따라 가지고 되는 스타렉스가 있고 안 되는 스타렉스가 있어요. 그리고 희한하게또 궁구 분구, 요새 공구 차가 나오다고요구 3? 네 요즘 나오죠다구는 충전 잘 돼요? 같은 현기차인데 스타렉스가 희한하게안 돼. 뭐가 달렸는지 모르겠는데 유나. 아. 유럽과 같은 세벨충전에 물려가지고 3.0볼트 이상으로 다 만들면 풀리죠 요것도 적어줄게요아 예. BMD라고 있다 BMS를 그렇 S 옆에 D가 있습니다 b m s 라 걸렸을 때 기억하고 있어요. BMS가 락 풀어주는 방법은 제일 쉬운건 여기 밸런스 측정 단자가 있어요. 이 손을 뺐다가 바로 꼽으면 안되요. 고 이상부에 있다가 뽑으면 락이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그 배터리를 쭉 쓴다고 했을때 고출력으로 쓰는 도중에 락이 걸리면 락이 걸리는 순간 락이 걸리는건 뭐냐면 배터리 4개의 배터리, 12볼트 기준 4개의 배터리 중 하나가 2.5볼트 아래로 딱 찍으면 락을 걸어요 근데 락이 걸리면 전기가 차단되죠 전기가 차단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터리처럼 다시? 2.5볼트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락이 걸렸을 때 대부분은 요거를 뺐다 여기 좀있어가지고 메모를 지워주고 뽑으면 락이 풀립니다 락이 풀리는 조건은 뭐냐면 2 5에서 락이 걸리고 편차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은 3볼트에서 락이 풀려요. 그럼 아까 SSCH님인가요?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밸런스 충전기는 BMS를 안통하고 바로 셀로 다이렉트 충전을 하거든요. 밸런스 충전기 가지고 3볼트 위로 올려버리면 풀려요. 락은 당연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락이 풀리고요. 그리고 이제 BMS도 요런게 있어요. 그 뚜껑 연거 있나요? 저기, 저기 망가진 거에서 뚜껑 연기 있을 거야. BMS도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BMS 만드는 거 되게 쉽습니다. BMS라는 게 충전기보다 만드는 게 쉽습니다. 뚜껑 연기 있나? 뚜껑 연기 하나 있을 텐데. 찾았다. 저 이게 BMS라는 거고요. b m s 도 이런거 만들 때 가장 첫번째 잘해야 되는게 보다 칩을 잘 고르면 됩니다 bms <웃음> 칩이라는거 있어 그리고 칩을 이제가 제일 아직은 이쪽 mcu 칩 이라고 하거든요 ic 칩 메인 컨트롤 하는 칩이에요 전압칩 네. 이라든지 아 메인 컨트롤는 이게 아니라 컨트롤 고대에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 그냥 그대로 불러요 b m s 칩 아니면 딥컨버터 칩 음. 고르시고 그러는데요 칩은 요런 칩은 미제가 나지는 제일 좋습니다 일제보다 피자네 왜 그런지 보겠어요 칩은 미제가 좋고요 칩을 누르면 칩 회사에서 BMS 설계도를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부터 부품을 잘고르면 돼요 여기서 BMS에서 핵심 부품 뭐냐면 BMS에 보면 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안경을 구야지 작은 것이가 보여요 BMS에 보면은 아 회로가 이쪽이 차징 이에요 충전 이쪽이 충전 라인이구요 이쪽이 방전 라인 방전 라인 이에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쪽에서 이렇게 같이 흘러가죠 여긴 충전 쪽 충전 쪽에서 이렇게 흘러가구요 이 부품의 이름이 뭐냐면 MOSFET라는 겁니다 저거 이집또 이거요 네이버 찾아보면 막 무슨 반도체라고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요 발이 있죠, 요 발. 발이 3개짜리가 있고, 여긴 7개짜리입니다. 7개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이발 하나 중에 특정 전압을 인가하면, 이거는 뭐3 5트예요 특정 전압 범위를 걸면, 스위치가 가동이 돼가지고 전기가 흘러 이쪽으로 흐르고 발 쪽에서 이쪽으로 흐르고 그러면 뭘 해주냐 여기 칩이 하나 있죠 칩이 다 배터리 센서 배터리 전압을 측정해 해가지고 하나가 2.5V 아래 하나가 3.5V 위로 올라가면 이쪽 신호를 차단해 버려요 이쪽 발의 신호를 잘 보면 한쪽 발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요거 는고맨 오른쪽거 만약에 배터리 측정해 가지고 전압이 2.5V에 3 5 v 트 됐다. 이쪽으로 주던 7호 전압을 차단합니다. 그렇겠대요. 스위치가 닫혀요. 스위치가 이제 영화에서는 오픈이라고 하죠? 스위치가 열리는거 네. 스위치가 열려요. 그럼 전기가 안 통해요. 그게 BMS의 정보예요. 칩이 배터리의 전압을 감지해 가지고 그 전압 범위가 되면 전기를 안 흘려준다. 그럼 뭐, 이거만 장을 잘 보면은 훌륭한 BMS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참 많이 많더라고요 이거요. 이 제품은, MOSFET는 제가 또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 많이 박혀있는 거랑 적게 박혀있는 거랑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모델이, 얘는, 메야 h y 3 4 0 3이고요 그리고 얘는, 또 다른 제제 제품이에요. 크게 같죠? 전기를 흘릴 수 있는 얘 스위치에요. 까먹은 하나는 특정 조건에서 전기를 한 방향으로만 흘려주는 스위치입니다. 이름로 m s f 펼치고요. 똑같이 생겼는데, 오른쪽에, 왠, 오른쪽에 있는 게 얘는 지속 한 15A 스위치 하나가 15A 그 정도로 흘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속 50A까지 흘려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똑같이 생겼죠? 근데 얘가... 얘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은 전류를 담당하는 스위치에요. 그럼 누가 더 좋은 걸까요? 이거 3분의 1 오른쪽 비싼 스위치를 3분의 1만 써도 얘랑 동일한 전류를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까만 게 얼마나 많이 쫙 달려있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모델 번호가 중요해요. 그볼테로매단페아 짜리를 몇 개를 썼냐? 예를 들어서 삼성거 삼성 배터리 팩을 만드는 회사의 b 에서 보면은 까만거 이거보다 작아요 어떤게 달려있냐면 여기 있는거 있나? 보자 잘 안보이는데 여기도 당연히 스위치가 달려있어요 요런거 씁쓸해가지고 잘 안보이는데 요런거 하나가 달려있어요 MSFG 두개가 달려있어요 딱 아! 충전쪽에 두개 방전쪽에 두개 이거 보면 별거 가 아닐 것 같죠? 얘는 80번평 짜리에요. 더 작은데 얘보다 크기는 반의 반도 안에 근데 더 비싸구요 80번평까지 개비는 m s f e 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FET의 면적과 부피를 가지고 어떤게 좋다 나쁘다 논하는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어떤 부품을 어떻게 적절하게 썼느냐가더 중요하죠 예전에 이랬었죠, 네? 두 장짜리 기판, 한 장짜리 아, 기판 이거 세 장짜리 보다는 이거 두 장이 더 좋아요, 왜냐 얘는 다섯 비비서 부품인데 허용, 전류가 기본 3배, 4배고 그래가이거 가지고 두 장으로 만들면 고객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아, 출력이 낮아진 것 같아, 딱 눈으로 봤을 때. <웃음> 근데, BMS는 사실 굉장히 만들기 쉬운, 다시한번 말하지만 조품중에 하나입니다. BMS는 정말 장만 잘 보면 돼요 처음에 칩을 잘 고르고 설명서에 따라 가지고 칩 4개의 전압이 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손을 연결해요. 이건 오른쪽이야 다시 이쪽이니까 이건 충전쪽이에요. 충전 이건 방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각 신호선을 잡는 다리에다가 이 칩의 신호출력선을 납땜해주면 BMS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딱그거예요 약간, 그, 저항이라든지, 여기 컨덴서도 달려있고, 칩 컨덴서가 달려있네요. 그리고 트랜지스터. 그런 것들의 조합이에요. 제일 간단한 제품입니다. 충방전에 비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아 이제, 어, 진짜 한 시간 돌려요. 한 시간. 한 시간 돌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배터리가 못 버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충전기를 꼽아 놓고 충전을 하면서 돌리니까한시간 돌아가네요 그리고 어쩐지 뜨뜻하더라 굉장히 뜨뜻합니다 절절절 펄펄 끓지는 않고요 보글보글 끓는 정도 있죠 그렇게 끌수 있어요 50도 가서 아, 측정이 되면은... 안된다 저희 문방구에서 <웃음> 산온도계는 측정이 안됩니다 지금 고글고글 끓고 있습니다 봐라 이거 배도, 배도 안높죠? 녹죠? 안높죠? 안 녹죠? 안높겠지? 이거 녹으면 대참사가 일어나 <웃음> 여기 들어있는게 지금 아, 안높아 요 이게 100미터는 기본 넘어갈 것 같은데요. 1 5 0미 짜리가 뭔가야 거예요. 제가 좋은 게 그리고 또 식물이 뭐가 있을까? 이제 저 물이 끓기 시작해가지고요. 저희는 물도 새고 있고, 다이어 잘못 사가지고 밑으로는 물이 새고 있고, 새는 물을 계속 벌레지니까며 옆에서는 툭툭 찌는데 물이 끓고 있고요. 앞에선 팬이 두 개가 돌고 있고, 시끄럽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분후에 딱 오늘 부터 시간이 더 걸렸어요. 인버터 3초와트로 1시간 돌리기 1시간 돌리기 성공했고요 리션은 성공한 것 같아. 라이브로 1시간 돌리기 편집없이 1시간 돌리니까 성공했고요 3초 1시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분후에 마무리를 할거예요 이제 마지막 질문들을 받고 마무리를 할것 같은데요. 자 봅시다. 200 암페어 퍼백에 bms 200을 달았는데 아 bms랑 이퀄라이저는 상관이 없어요. bms는 배터리 충방전을 차단해 가지고 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bms는 가차 없어요. 하나의 셀 기준으로 충전차단하고 충전방전을 차단해요. 한개의 셀이 2.5V에 도달하면 딴셀이 용량이 아무리 많이 남아있어도 차단. 왜냐면 하나의 배터리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요. 충전도 똑같아요. 딴 애들이 충전이 안 됐는데, 하나에 3 3.5V 도달했다. 딱 차단시켜버려요. BMS의 역할은 그는 끝이에요. 이퀄라이저가면 좋죠. 둘의 역할은 전혀 다르다. 물론 BMS도 밸런싱 기능이 있어요. BMS에서 밸런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이고요. 말 그대로 쩡 이것도 다이집에서 다시 관리를 해줍니다. 설명서는 이 회사에서 집을사면 친절하게 가능한 설명서 레퍼런스는 막 여러 배리에이션으로 다 줘요. 여기는 어떤 몇튼짜리 저항을 붙고 너무 친절하게 다 줍니다. 그대로 우리 어렸을 때 그거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시대가 그런데 어렸을 때 라디오 라디오 조립해 보신 적 있죠? 설명서 보면서 막 저항 꽂고 예. 그 정도로 설명서를 잘 만들어줍니다. 요즘은 참, 아무나, 그, 설명서, 그걸 뭐라고 하죠? 회로도? 헤르도? 회로도만 볼줄 알면, 아무나,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아, 그리고 영어를, 구글에서 이제 검색을 잘해야 돼. 하나 알려드릴까요? analog device.com 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 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 부분이 여기서 이제 똑같아요 얘 예, 세팅이 돼어 있어요 몇 볼트가 되면 밸런스 기능을 작동을 시켜야 신호를 줘요 어떤 신호를 준이 그럼 여기다 신호를 줘요 그럼 이쪽으로 저항을, 저항으로 전기가 흐르면서 전기를 채웁니다 예 정말 단순한 기계예요 DMS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안만들까 자 이것도 인산철 배터리가 왜 안만드냐 음. 인산철 배터리가 는 그냥 리튬 배터리의 한 종류일 뿐이에요 더 좋은 배터리도 아니고 더 나은 배터리도 아더 나쁜 배터리도 아니에요 그냥 용도가 다른 배터리일 뿐입니다 왜 안만드냐면 배터리 만들 때막 내가 LG화학이야 그런 배터리를 만들면서 내 배터리가 어디에 왕창 쓰일 거라고 예측을 할까요 여러분 다아실거예요 lg화학이 막 배터리를 만든다면 lg화학의 경영자들은 이 배터리가 수요가 어디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할까요 배터리 수요가 가장 많은 곳 자동차 전기자동차예요 어떤 전기자동차 폴프카트 같은거 말고요뭐 슬슬슬슬 포키리 관람차 그런거 말고요 테슬라 같은 진짜 좋은 성능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고자 할거예요 거기로 인산철 안 돼요. 왜냐, 출력이 안 돼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건, 이쯤 위원으로 가야 돼요. 2 0 c 정도 쫙 뽑아줘가지고, 순간, 악셀레트가좀 옛날엔 전기차면, 사람들이 생각이 순질했어요. 굴러만 가면 되지. 시속 60km.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가보면은, 그, 올림픽대로 진입하기 전에, 그런 게 있어. 저속, 전기차, 전기차 진입기 전기차는 다 저속이란 말이냐. 근데 그거 상징을 뗀 게, 테슬라죠? 제로백 3.5초인가요? 4.5초인가? 아무튼, 겁나게 빨라요. 전기차는 저속이란, 그, 고정관념을 깼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전기차는 고속이 돼야 됩니다. 고속도로 들어가야 되고요. 고속도로를 달리려면, 리튬 인산체 가지고는 틱도 없습니다. 그건 리튬 인산체를 후져서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특성을 가진 배터리들이에요. 리튬 이오는 자기 용량이 2 0배까지쭉막쫙 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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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파워뱅크로 2만아트 출력 필요하진 않잖아요 아 인산철 업체가 테슬라의 배터리 를 납품하는데요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어요근데 거기서 리튬이온으로 납품합니다 <웃음> 인산철로납품하는거 아니에요. 리튬으로, 리튬이온으로 만들어서 납품을 해요 그리고 인산철 업체라고는 안하죠. 그냥 리튬 배터리 업계라고 불러요 거의. 인산천도 만들고 유튼면도 만들어요. 물론 크림머도 만듭니다. 이 정도 됐고요. 이제 진짜로 여기는 탄산 철수라 일일 것 같아요. 지금 시간 10시고 집에 가야죠. 이제 금방 질문이 몇개 없어가지고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아는 것들을 가지고 답변을 했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시끄럽지 않은 환경에서 어? 온도계. 찾았는데 저기, 제가 왜 온도계를 찾았냐면요. 아. 마무리하려고 손을 얹었는데 믿을 수 없는. 온도 측정해가지고 카메라 해주세요. 오. 이게 뭐지? 유나고 왜 파는데 없냐고요? 유나고 팔면 판매하다가 고장이 많이 나요. 사실 밸런스 충전기들이라는 게 약간만 점점 잘못 연결해 도고 제수 고장이 안나요 그래 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구매를 안합니다 절반까지는 아니고 다섯 분에 한 분은 고장이 되세요 그리고 ISPT도 마찬가지에요 저희 i s p t 재고 있는데요 안 팔아요 왜냐 절반이 고장이 되세요 제일 고장을 많이 내는 건 어떤 거였냐 자동차 배터리랑 보조배터리랑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ISPT를 딱 연결해요 그럼 보안 도둑이 시작되면서 고장이 납니다 90% 이상 보장이 나요. 그것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저희는. 왜냐면, 보장만 한번 바꿔달는데 그, 보장을 해도, 오랫동안 쓰다가 보장을 내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로 보장을 내세요. 보장 내신 분들은. 어떻게 보장이 난다? 웨이 배터리랑, 보조 배터리랑, 연결이 되있는 그, 릴레이죠? 네. 주행 충전기. 뭐냐면, 되게 많아요. 로얄 주행, 한국제 주행 충전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일번제는 말해도 돼. 저기 뭐지? 어, SDG, 네, SBA 네, 공동에... 굽고, 주행 충전기가 연결되어있는 상태들이 다 보조배터리가 그 상태에서 ISDT를 추가로 연결하면 100% 고장납니다. 왜냐? 주행 충전기가 차단이 된 충전기가 아니라 그 주행 충전기 등릴레이들이 있고 보조배터리랑메인배터리랑 하나로 연결된 상태예요. 그 상태는 하나의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터리에서 전기를 뽑아다가 자기 배터리 를 충전을 하는 거예요. ISDT가. 그러면 안쪽 회로에 있는 퓨즈가 나가는데 그게 또 회로 내장형 치푸즈에요. 보시지도 못해요. 맞아요. 유나 구로할 때도, 아, 유나 구도 메인 배터리랑 구조 배터리랑 릴레이로 연결되는 상태에서 하면 망가집니다. 굉장히 망가질 확률이 높아요. 충전기들은. 메인 배터리랑 구조 배터리랑 릴레이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거는 유나 9 입장에선 같은 배터리에요. 배터리에서 전기를 빼다 배터리에다 꽂는 거예요. 고장나 그것 때문에 저희가 유나구랑 ISDT 판매를 포기했습니다. 왜냐, 제일 많이 쓰시는 분들이 결국은 보조배, 자동차에서 보조배터리 충전하시는 분들이고, 그 보조배터리 절반은 릴레이로 연결이 돼 있고, 걷다가 연결하면 고장나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취급을 안할 거고요. 따로 연락하시는 분들에게만,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고장 진짜 많이 내 ISDT 고장내는 분 절반 이상 그거예요. 메인 배터리는 보조 배터리랑 릴레이로 메인 배터리에서 ISDT만 연결하고요. 거기서 ISDT 메인 충전이랑 밸런스랑 넣으면 고장 안 나요. 네, 그럼 요 정도로 굉장히 시끄럽고 덥고 한 환경에서 그리고 물도 새는 환경에서 테스트를 마쳤구요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거 끌게요 시끄러우니까. 자, 지금 현재 진짜 한 시간 돌렸습니다. 3 k w 고요이 3kW는 뭐냐면 배터리에서 끄집어 쓰는 전기예요 그리고 이 TK15가 정확도가 되게 후져요 얼마나 정확도가 떨어지냐면 정확도가 99% 밖에 안 돼요. 아, 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정, 이런 기계에서 떨어지면 99.999가 돼야 되는데, 일제랑 두 일제는 돼요. 근데 네. 일은 네, 중국질 해가지고, 정확도가 99% 밖에 안 됩니다. 그럼 대충 배터리에서 빠지는 게3 0 k g 는 맞는 것 같아요. 3kW 배당표야120안편네요 전압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럼, 이런 상, 얘는 배터리에서 어, 그렇지 얘가 3kg고 배터리가 3kg야 그리고 지금 열 아까 측정이 몇도 나오던가요? 30... 잠시만요 36도 36도 나옵니다 3kg로 한시간 돌렸는데 인버터의 온도는 36도 그리고 저희 지금 저희 사무실 환경이 되게 더운 환경이고요 괜찮네요 36도 50도로 줄어라어야지 충전기를. 지금. 충전기를 몇 도야, 지금? 43도. 충전기가 높은 건데요. 충전기가 43도. 인버터가 36도. 아. 전선은. 음. 그래도 24도니까, 이런 것도 있다. 24부터니까. 11부터까지 외치면 여기가. 전선 42도. 져가지 82도 전산이 아까 45도. 어떤 분이 온도 측정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온도 측정했습니다. 3 3km k g 인보터 가지고 3 k g 를1 시간 동안 돌렸더니 온도는 36도 네, 이상입니다. 뭐 많이 배우기냐? 제가 아는 거안해서 손에서 조금만. 어, 다른 질문 같은 거 없나? 그러면 뭐, 1 WG 그리고 지금은 무선형 무선형은 당분간은 아왜외면 무선형을 하니까 또그싫어하더라고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서 쎈 덩어리만 있으니까 싫어하시고 그리고 인버터 이제 사실 이미 캐시 인증은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죽은 데서 그냥 진행했어요 한국에서 떨어지면 한국에서 붙으라고 한국에서 하고 국제 보면 에스지라고 하나요? 네. 국제에서 인증대기관이 있어요. 심천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 다 넣었어요. 네. 둘다 붙어도 좋고, 한 군데만 붙어도 고둘다 떨어지면 어하지 충전기를 빼고 하면요. 충전기를 빼고 하면 요거 30분도 못 걸려요. 왜냐면 지금 3000W 240원, 어, 그 24V 120W 허브백이기 때문에요. 충전기를 빼면 전에 해보니까 20분도 안들어가고 배터리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충전기를 계속 뽑고 했어요. 네, 이제 꺼도 되겠죠? 저도 이제 퇴근을 하겠습니다. 이쪽 바이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겠냐고 누가 그래요. 네, 누군가 보고 있어. 네, 그럼 오늘은 이제 마무리할게요. 다시한번 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뭐 하는건지 모를 수도 있어요 오늘 뭘 했냐면 요 되게 시끄럽죠 이렇게 시끄럽게 하려고 뭐하는 거야 오늘 뭐냐면 3000와트 인버터를 가지고 3000와트 물 끓이는 기계 테스트를 1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되나 안되나 그리고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라이브를 지금 했잖아요 라이브 를할때왜라이브하는 거냐면요 그 전에 24시간을 돌려봤기 때문에 아. 24시간을 여러번 돌려봤기 때문에 안되면 어떡해요 <웃음> 돌려봤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라이브로 한겁니다 12번째도 왜 안했냐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못견뎌요 단자가 제일 취약점인데 3000W 견디는 제품 만들면 뭐하냐고 전선 4짜리 쓰면 뭐하고 단자가 못견뎌요 단자가 견딜 수 있는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기 정상적인 고리단자가 견딜 수 있는 써져있어. 80만폐라고 그러어요 정상적인 여러분들이 아니면 우리가 살수 있는 고리단자 중에 제일 좋은게 2 0 0페어를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0W, 12V, 3,000W짜리는 인버터가 되도 현실적으로 딴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내인버튼은 네, 3,000 와트야. 그래가지고 3,000 와트 당겼으면 여기서 불이 <웃음> 여기서 불이 나고 이게 놓고 답이 안 나오죠.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3,000 와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2,500까지 2,500까지는 됩니다. 그 이상은 200 와트야. 200 와트에 들어가는 거죠? 네. 네. 200A로 계산해 드린거예요 200A까지는 된다. 근데 200A 이상은 견딜 수 있게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다른 부품들이 절로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럼 단정 온도요? 단정도단정도 온도, 어떻게 되지? 우리? 지금 이거 24불 틀어가지고 열이 반 밖에 안나요. 잠깐 멈춘거 같은데... 아닙니다. 멈췄다고요? 아요 됐어요. 단정 온도가 지 1어 v 로 가면 더 안전하지요. 그러나 36V 파워뱅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1 2 v 24V 배터리 파워뱅크가 왜 12V, 왜2 4 v 인지그 다음에 왜 12V와 2 4 v 지 없네요. 어, 자동차와 선박 기준이에요. 자동차 12V, 큰 자동차 24V, 선박 24V. 그러니까 24V 제품군들이 음. 있는 거죠. 36V 좋죠. 근데 36V를 쓸수 있는 제품은, 직류를 따지면, 킥보드 36V다. 선행권 없어요. 선행기, 부터 그런 건3 6 v 가 있어요. 근데 범용적으로 놀러 나가려고 가서 쓰려고 하면, 제품이 없어요. 냉장고도 12V, 24V지. 24V까지는 캠핑용품이 나와요. 36V 캠핑용품은, 이제 문제이 없는데, 있나 맞죠? 그렇죠? 네. 그리고 캠핑용품 시장은 12V, 24V가 나오게 자동차 배터리 때문에 그렇다. 놀러가서 처음으로 쓸수 있는 자동, 리튬 배터리가 나오기 전에 놀러가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우리 미세대들은 놀러가서 자동차 분네트를 딱 열고 야간찌꺼리 해가지고 불을 밝혔대요. 그렇게 시작된 배터리예요 자동차 배터리에서 시작된. 네. 예. 상입니다 그럼 이상 끄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렇 이걸 끄자, 아, 껐어, 메지포리껐고 껐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뭘 가지고 있는지 끄기 전에는 못나서 꺼내지 못했어. 이거 빠색게 다가올까봐 소리가 막... 아 뭐야? 뭐 응, 응. 빼고... 아, 그리고 지금... 그님 이미 뜨거워요. 조심해요. 네. 예. 지금 이미 개선을 했어요. 동그란 한국식 플러그로 해가지고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직 개선하는 건 내가 써야지 뭐. 네. 뭐야? 물에 담겨 있어가지고. 아, 근데 도고 대체 안 돼요. 인도처 참. 오. 뜨뜻해. 여름에 물을 끓이다니 진짜 쪼끔 끄네요. 찜질방 같아요. 찜질방. 근데 네, 이것도 이제 끓게요 일단 하나씩 끄자.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하게 갖고 와도 될거 같아요. 총좀끄고 얘도 몇 분을 더 들어가야 돼. 왜냐면 시청해야 되니까. 무시무시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 물을 버리는게 이게 우리의 <웃음> <웃음> 가지 <아가지는> 사무실에 <다. 웃음> 아니 물은 버릴 수는 있어요 어디서 버려요? 저기 여기 여기 들어가지고 아니 그거 전에 기름 있잖아요 잡.. 잡아라 그러니까 잡아라가지고 배가. 조금만 빼면은 네그 이후부터는 됐어요 조금만 빼면 될까요? 한번 해보죠. 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방송을 마치고 할 일이 많습니다. 물도 버려야 되고요, 뜨거운 물인데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치워야 되고 바닥에 물이 새가지고 바닥에 잘못 샀어때 물이세요. 물도 좀 치워야 되고 나머지 마친 일을 하고 저희는 시청을 하겠습니다. 네. 늦늘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런 시간이 생길지 모르겠네요. 그럼 끄겠습니다. 아, 컵라면. 컵라면 컵라면, 네, 콤라면... 네. 사와야지. <웃음> 네, 그럼 끌게요. 이거 어떻게 끄지? 아, 거기서 꺼내는구나. 내가 끄려고 했어. 나는 시청자야 는데